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예방 치료 효과를 내세운 샴푸 제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170여 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샴푸 화장품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 위반 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160건 9 3 0를 적발했다. 또 일반 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5건 2.9%도 적발했다.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7건 4.1%이 있었다. 탈모치료제 의약품은 두피에 흡수돼 착용하기 때문에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탈모치료, 탈모 방지, 발모 육모 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관리, 탈모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으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음으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검증단은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련 사례를 점검해 1 7 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사에서 14일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 판매하는지 등을 살펴봤다. 적발 사례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5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도 다 5건 적발됐고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치료제 의약품은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은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때문에 샴푸에 대해서는 탈모치료, 탈모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성장 등의 표현을 쓸수 없다. 다만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